요즘에 할게임이 없어서 고민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배틀로얄 헌트슛다운을 준비해왔습니다. 본게임은 서브의 배경으로 서브식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이 헌트슛다운 게임은 기존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플레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랑 많이 다릅니다. 게임파티가 최대 2인이라는 점과 소조나 좀비보스를 잡지 않고도 탈출만 한다면 생존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와는 다르게 3인칭 시점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굳이 파티플레이를 안하고도 에인과 판단력만 좋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캐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 게임을 물론 지인분들과 하는 것도 재밌지만 최근 4.0 패치로 인하여 솔로플레이 모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솔로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Gunshots ring 그리고 바운트 모드입니다. w i got this one. Fuck it. l e r u n a w a k w a y r e now, u n down. o no, the b a d y e n d you. He's right behind you. Yeah, I've got it. I've got it. t e out. Right, got it. He's down. Mm -hmm. They haven't seen t s There's another team coming in. In the bushes. In the bushes. All right, you got him. He's burning. He's burning. Careful. h e a t Yeah. e s e a a l right, you got him. You got him. I want to I'm going to break t h e s d o n a m i n t e i l l r e g h t What a e y going to take? Okay. I'll take shotgun. Let's go spider nighttime. You bringing dynamite? I'm bringing in my tit. e All the players, sure watch out. Someone spooked the birds. l e t s g o Coming from the flare, from the flare. I'm going to try to take this guy out. Fast, fast, fast. i five, i five, five. a t h I n k like this. I t going to see w p e v e r h e r e t h s e c o n d clue coming up. See if you can find it in dark room. Uh, found the clue in the next room. Behind, what's behind? That's the clue. a l right, Puerto Rico it is. There he is! There he is! Coming up. to you, coming to you! Coming to you, coming, coming to you, coming to you! God damn! O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They can see us now on the map, watch out. Here, I got the b o n y Alright, they are all over us, get out right, of here. e one player inside on here, It's burning, s p r i n g s coming out to you. Yep, go o d now. Shoot him, shoot him! Right around the corner, we got I'm two around sure. the corner. There's dudes there. So Parker's gotta be around here somewhere. I got him. Nice shot. Right, ahead, then, close. Oh god, there's two p l a y e r behind me. Move, move, move, move. get to the exit. How many kills you got? 이제는 실제 플레이 영상입니다 가깝다 오쉣 될것 같은데 있어. 텐더슛, 다이, 다 오케이 오케이. 와이즈에 예, 다운 다운 다운 다운 개만이 죽어있어 아 아파 돼지인 줄았네 SOMEBODY IS COMING w t s f a u t YEAH MAYBE IT'S 이게... s s YEAH YEAH YEAH y e a h 이게... a 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개게이 Go, go, k e e k i l g o Go, go, go, rush, rush, okay, go, oh. okay, down, ah, 아, 다 죽였다, okay, okay, okay, okay. <웃음> <웃음> 네. o 다 꾸다 o 부브라즈. 와, 다 잡았어 와. 개떨렸네5달러 미쳤다 진짜 이거. 오케 okay. We e the one, two, three, Four w yeah? so good. 킥 플레이는 몇 가지만 모았습니다. 你注意什么样子 どうた乗た 이겼다 이거지 뭐 이런식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